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간만에 PC 게임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CBT 중인 게임이고 올해 출시 예정인 원신입니다 원신은 특유의 애니메이션품 그래픽과 탄탄한 스토리 기반으로 인기를 보았던 붕괴 서드로 유명한 미호요 회사에서 만든 차기작 게임입니다 이번엔 무려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즈, 플레이스테이션4 닌텐도 스위치까지 다양한 플랫폼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아마도 모바일과 PC쪽은 연동이 될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나왔던 붕괴 PC버전을 보면 이를 위한 테스트가 아닐까 싶네요 원신은 전작인 붕괴에서의 스테이지 형식의 게임이 아닌 오픈필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플레이는 전부 다 수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특이한 전투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원소 시스템입니다 총 7가지의 원소로 왼쪽부터 불, 물, 바람, 번개, 풀 얼음, 바위 이렇게 있습니다. 아직 풀 속성의 캐릭터는 나오지가 않았는데 테스터는 4월 7일까지이니 나중에 또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이 원소 조합으로 여러 가지 전투를 할수 있습니다. 한 가지 원소로만 싸우는 것이 아닌 캐릭터 여러 개를 돌아가면서 원소 조합을 해야지. <목소리> 아근리 봐도, 여기에, 화로에, 물집이면, 저 상자가 열리겠죠? 어, 안 열리네? 하나. 하나가, 저 없었네. 열렸지? 오케이. 세상에. 정말 게임을 하는 내내 힐링 돋는 화사한 색감의 배경과 아기자기한 캐릭터들 자동으로만 했던 게임에서 벗어나 수동으로 플레이하고 탐험하는 재미까지 초딩 때 처음 메이플을 하면서 느꼈던 게임 속 모험을 하는 그 재미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전투 부분에선 아직 추가 예정일지 아니면 제가 랩이 낮아서일지 모르겠지만 너무 단순한 공격 패턴에 조금 지루한 감은 있었습니다 캐릭터 랩업 시스템이 사냥을 하면서 랩업한다기보단 모험을 하면서 리버브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필드 자체에는 몹개체수가 엄청 적었고요. 필드마다 보물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를 지키는 몬스터를 처치해야만 상자를 열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에서 모험 경험치를 얻고요. 그렇다보니 초반엔 캐스트 위주로 플레이하시는 게 진행에 소벌할 겁니다. 뭣도 모르고 사냥만 하러 다닌다고 시간을 엄청 날렸네요. 덕분에 맵의 구석구석 구경을 잘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붕괴와 같은 뽑기 시스템이 있고 장비도 캐릭터별로 각각 따로 맞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장비 파밍이 힘들어 보이는 만큼 뽑기를 많이 해야 할것 같은데 캐릭터마저도 중복으로 뽑아야 재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정식 오픈을 하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미오에서 준비한 PC 게임 원신을 테스트 서버에서 해보면서 느낌바를 영상으로 남겨봤습니다. 더보기란에 공식 포럼 및 공식 카페 주소를 적어놨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찾아가보셨으면 합니다. 이만 무과금 풍량로 깨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